자동차 경주 옆에 공준덕 심사위원님께서 직접 트로피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. 신두호 선수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. 가장 큰 트로피입니다. 6라운드의 1위 왜 올라가고 싶어? 올라가? <웃음> 못 올라가게 막으셨어요. 시상에는 자동차 경주 옆에 공개 2위 트로피는 신두호 선수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. 가장 큰 트로피입니다. 네 정면 바라보시고 사진 촬영 임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선수 여러분들만 사진 촬영 한번더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 얼굴은 가리지 않. <웃음> 얼굴은 가리지 않게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려버리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멋지게 어,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